네, 저는 내관리한다안녕동 네, t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전에 자동차들은 승용, SUV, 화물 할것 없이 거의 모든 차량에흙받이즉 머드가드가 붙어 있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차량들을 살펴보니까 요즘 승용차들은 흙받이가 없이 출시되는 차량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흙받이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주행할 때하이어의 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빗물, 진흙, 자갈, 도로 파편 등 각종 오염물이 뒤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차량의 뒷바퀴 쪽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 승용차엔 달려있질 않다보니 운전자들은 자동차의 디자인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제품을 골라 흑받이 설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설치를 하는 이유가 자동차의 측면 하단에 오염물질이 튀어 달라붙기 때문인데요. 무방비 상태의 도장면은 튀는 오염물에 조금씩 손상이 되고 부식되면서 변색이 되고 결국엔 복원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받이를 대신해 자동차의 디자인은 해치지 않으면서 자동차의 도장면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DIY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브 승용차의 흙바지 장착 의무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곳이고 1994년 7월에 장착 의무가 폐지가 되었는데 흙바지를 없앤 이유는 당시 도로 여건이 좋아진 점을 감안해서 폐기하기로 했다는 거야. 어쨌든 승용차의 흙바지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작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타이어와 근접한 도장면이 계속 오염이 되고 나중에는 부식까지 되는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은 문 아래 한쪽 구석을 살펴보면 정체불명의 투명한 스티커가 붙어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스티커의 정식 명칭이 안티스톤 치핑 프로텍티브 필름이라고 조금 긴데 한마디로 돌부스러기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필름이란 거야. 이 필름은 자동차 연구 개발 단계에서 주행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붙일 필요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취약한 부분에 붙여서 출시가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 크기가 작고 방어되는 부위가 한정적이라서 오늘 보강 작업을 해주려는 거야. 그래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강해야 할 취약한 부분을 뽑아봤는데 프론트 펜더 뒤쪽 아랫부분 앞문 앞쪽의 아랫부분 리어 펜더 뒤쪽 아랫부분 정도를 보강해줄 거야. 준비물은 투명 PPF 필름하고 여기 조금 특별한 걸 갖고 왔는데 나이프리스 테이프라고 칼을 대신할 건데 사용 방법은 DIY 하면서 가려줄게 우선 보강할 곳에 타르, 철분, 오염물이 제거되도록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주고 알콜 혹은 탈지제를 이용해서 필름의 접착력을 높여주고 나이프리스 테이프를 이용해서 PPF 필름을 붙인 곳에 원하는 크기와 모양을 디자인해서 붙여주고 디자인한 곳 위에 PPF 필름을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붙이고 나이프리스 테이프를 필름과 겹친 부분을 접어서 한쪽 손으로 테이프를 눌러준 다음 다른 손으로 테이프 끝부분을 잡고 순간적으로 당겨주면 테이프는 남아있고 가운데 부분에 가느다란 금속선이 나오고 금속선을 천천히 당겨주면 디자인해놓은 상태로 필름은 재단이 되고 녹색 테이프를 제거한 다음 필름의 테두리를 눌러주면 완성이 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까지 해주면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일부 운전자들은 신차를 받은 후에 업체 필름 작업을 맡기기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늘어나는 흠집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재미있게 DIY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네 관련이다. 수고했어, 동티 v 요